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뭐요? 이보시오! 의사형부 화가 나서 보다는 대부분 귀가 잘안 들려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웅웅거려 가지고 사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보청기를 언제부터 껴야 되고 왜꼭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꺼려하는 이유들을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청력 손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75세 이상은 3분의 1이나 청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음을 잘 듣지 못하고 심해지면 저음도 잘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스, 즈, 츠. 프, 흐 같은 고음을 잘못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난청을 검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치매와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 환자분들 중에 70세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귀가 점점 안 들리셨어요 잘안 들렸을 때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라고 반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신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대화 내용을 들은 척만 하시고 정확히 못 들으셨으니 그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가족분들이 엄마 이거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라면서 치매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클리닉에 와서 임시보청기를 끼고 대화를 나누니 소통도 편해지고 치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치매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력은 나의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인데 그 성능이 저하되면 정보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겠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두뇌는 원활하게 작동을 못합니다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청력장애가 오면 치매가 올 확률이 36%나 증가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청력장애가 있으면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상입니다 저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말해줘야 되냐면서 짜증내고 저 사람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사회적 교류가 끊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은 하루 이틀입니다 자 여러분 청력장애 치료는 보청기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보청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랍 속에 놓으시면서 안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기대치가 솔직히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보청기들 진짜 비싸요 근데 기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치를 좀 낮추고요 보청기를 사용해 보시다가 잘안 들린다 싶으시면 다시 그 보청기 집으로 찾아가세요 안경이 잘안 맞으면 안경점에 가서 다시 좀 조절하는 것처럼 보청기도 처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잘안맞은것 같으시면 다시 가셔서 좀 조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귀에 넣는 보청기가 싫으시다면 헤드폰으로 쓰시는 임시보청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임시보청기는 옆에 나가는 사진처럼 조금 커다란 보청기인데요 귀속 안에 들어가는 보청기보다는 좀 크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폰을 쓰시고요 어, 여기 부분이 이제 마이크가 돼서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귀에 넣는 보청기보다 훨씬 더잘 들리신다고 그러시고요 귀에 넣는 보청기보다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야 할 나이는 언제일까요? 조금 안 들린다 싶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시고요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귀를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